자 이번에 할 컨텐츠는 예전에 여러분 백고롱을 막아라라고 한 적이 있거든 잡아라 그거는 9대1이었는데 아 9대1은 좀 너무한 것 같다 싶어갖고 볼을 30개를 넣으면 제가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라도 상관없어 결과창에서 30개만 넣으면 되는데 일단 한판 해보자 지역을 이동하는 포켓몬 안 됩니다 벽을 뛰어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 안 됩니다 스피드형들 부트리오나마 팬텀으로만 은신할 수 있죠 이런 애들 특히 파이어로가 사귀거든 이거 안 됩니다 요신기스 3대다라는 스킬 있잖아요. 무시하면서 이동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못 씁니다. 자, 이 규칙은 오로지 저한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저를 막으면 되거든요. 일단은 1대5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술래잡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안패 알았어, 안패안패안패한번 가자. 안래 그래, 좋다 좋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짱 아니야 짱돌 짱돌 짱돌 짱돌 짱돌 짱돌 짱돌 짱돌 못 바꿨다. <웃음> 이거 좋다 그랬잖아. 이거 좋다 좋죠 좋죠 여러분 이거 좋다고 해줘 빨리. 딱 좋다고 해줘! 됐고 다시 또 10개 넣자 10개 넣자 됐다 이거다 10개 12개 넣는다 야 쉬운데? 3십개 그냥 넣겠는데? 응, 도망가버리기 자 12개 넣었어 12개 많이 넣은거야 아, 야 야, 뭐야 이거 왜이래 아잠깐 잠깐만 빠주세요 야 욕심 부렸다 욕심 부렸다 욕심 부렸다 욕심 부렸다 욕심 부렸다, <웃음> 욕심 부렸다. <웃음>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시작! <웃음> <웃음> 소수하게 넣자 10분이야 많아. 아 반갑습니다. 어서세요. <웃음> 와! <웃음> 자 도망 다니면 돼 괜찮아 도망 다니면 돼 도망 다니면 돼 그렇지! 그지 그렇지 빨리 빨리 빨리 다니란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 5분까지만 딱 기다려 자 됐습니다 이제 1 0골로 들어가면 2 7골자또 숨어 다녀 숨어 다녀 아래쪽인가? 이번엔 아래쪽이다 아래쪽이다 아래쪽이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무빙 무빙 무빙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그로 잘 끌고 있어 어그로 잘 끌고 있어 그렇지 5분 칼이리라면소리면골못 넣는다고? 에이 그건 아니지 내 골은 넣을어내 골은 넣어 내 골은 넣어 야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자, 자 넣으면 돼 넣으면 돼 넣으면 돼넣으돼넣으돼넣으돼넣으돼 넣을 수 있어, 오늘 넣을, 오랜만에 수 있어 넣을 수 있어 넣을 있어 시청하니까 너무 좋네요 키키 키우 오늘 연전연승 하셨는지요 키키 키우 오늘요? 연패인데요? 아이 30골 못 넣는다고 내가? 그래해 집중해 집중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포기하지마 내가 왜안패리스했는데골 넣으려고 안패리스한 거야 자 스물 한골 그렇지 됐어 됐어. 소문한 골. 아홉 골 남았다. 딱 돼. 아니, 이거 아이지않 아래 없어. 아래 없어. 100%야. 아래 없어. 야, 여섯 골 좋아. 안녕하세요? 자, 여섯 골 들어갔다. 두골 아, 남았다. 그렇지, 그렇지. 아주 나이스했다. 아주 나이스했다. 욕심 부리지. 욕심부리지마 나이스! 다섯 골 넣을 수 있어 그렇지! 응 넣을거야 어이구 어? 아 뭐야 이게? 아 이거 이상해요 어, 말도 안 돼요 이거 됐어 골 넣으면 돼 됐어 아, <웃음> 어, 30개 넣기가 힘드네! 그냥, 야냥7다없애게 그냥, 그냥, 시작부터 다 뚜두기 패도 돼. 1대 9 해도 되니까, 파이어로만 줘. 어때? 1대 9할 테니까, 파이어로만 주세요.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힘쁘지 않아? 괜찮아? 내꺼? 다했어 됐어, 됐어 됐어 잘했어, 잘했어. 붙어있으면 레벨업해. 괜찮아, 괜찮아. 자, 뚜두기 패, 뚜두기 패! 그냥 패! 나이스! 자, 지금 골 넣어버리기! 야 이거 골 들어갔고. 자, 잘했어, 나 잘했어. 이게면 그거 아니야? 으악! 벌써 30%나 했네?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가라 얘들아!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으악! 아니 왜 우리 팀안 싸워요? 화안 내도 괜찮아. 화안 나. 어화안 났어. 이 규칙은 정신력이야. 먹었어요, 좋아요. 브레이브 버드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괜찮아, 웃어라. 다 아, 죽여버리기. 어줄 건져. 오. 잘했어, 살았어, 살았어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아, 아, 정말 진짜. <웃음> 뭐 있으니까 좀쐸 거야. 괜찮아, 어? 응.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걸로 하내면 안 돼. 나 여덟 건, 여덟 건 줘, 줘, 줘. 오. 아, 뭐야, 다 폭탄이야 이거.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아니 골만 넣을게요 아이 골만 넣을게요 진. 7골 넣었어 7골 넣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포기하지마 자 7골 자 16골 좋아 오잉? 나이스 살렸다 그렇지 그렇지 자7골다다 9골 넣었으니까 16골 아닌가? 아, 맞지 맞지 16골이에요 16골이면 이거 들어가면 22골 자 됐다 22 어, 집에 가, 집에 가버리기. 자, 여덟 골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덟 골. 야, 바이오라 애들 쉽네! 뭐야! 여러분, 이거밖에 안 돼요? 자, 여섯 골. 야, 요거 들어가면 두골 남는다. 나왔다! 나두골 남았다, 두골 남았다, 남았다! 나 도망가! 아, 뭐야, 못 막아? 못 막으세요? 아, 실망이야. 이거, 어? 어, 이거 골 아니었어? 아! 두골 2골 남았어요. 골 밖에 안 남은 겁니다. 아니에요 부부가 써야 돼요 나이스다!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1분에 한 개씩 넣어도 되니까 천천히 해도 돼 이거 지금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포기하지 마자 준비됐어 아 꼴은 많이 넣을까 그냥? 이거 안 먹어 아니 이거 다섯 개못 넣었다고? 야, 이거 아니지 이거 땅에 있는 거 주워 먹을게요 아니 이거 하나 더 넣어야 돼 하나 더 넣어야 돼아니 아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 한 개만 더 진짜 골 하나만 먹으면 돼 진짜! 제발 떨어져요 어, 저기 다 저기 는거 먹고 가자 먹고 가자 빠지고 빠지고 진짜 무빙무빙 됐어요 됐어요 잘그로잘끓었어요 나이스 야들어아 이거 뭐야 진짜! 아내 골! 도망가 도망가! 아니 아니 무슨 아니 깜깜이한테 맞으면 골다 뺏겨! 거 어, 몰래 몰래? 조용히 말해야 돼, 이거. 어, 파, 이거 방송으로 나가니까 조용히 말해야 돼. 어, 타볼까? 어 나이스! 나이스! 끼큐끼큐 아, 진짜! 아, 구을 먹고 싶은데서. 아, 진짜! 내구을 줘! 아, 이거, 이거, 이거 진짜요? 아이 뭐야, 이게! 좀만 살면 돼. 목숨이라도 살면 돼. 어, 괜찮아. 아니, 내가 언제 유동하다 그랬어! 아, 두골 남았는데 그걸 못 넣는다고? 두골 남았는데 아두 골밖에 안 남았잖아 진짜! 아 아니 자두골 뭐야? 왜 소문 색 골이야? 아닌수학아 수학 실력이라니 아, 아뭔 소리예요? 아 그러면 코앞에 있던 것도 아니었네 그럼.